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자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니그리페이드를 다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인터넷에서 파는 테크 스펙 니그립 패드를 제가 사서 써봤거든요 근데 제 알천의 스텝이 낮아서 그런지 중국산 스텝이라 그런지 제 무릎 위치가 니그립 패드보다 아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텝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할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조금 더 필요한 니그립의 부분을 좀 늘려주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파는 고무판과 초강력 테이프를 구매했습니다 자 이렇게 니그립 패드 위치가 뭔가 애매합니다 지금 완전 엉덩이 뒤로 빼고 이렇게 붙이는데 정작 무릎이 닿는 부위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앞에 요 판대기에 무릎이 좀 닿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꼬마이들면 이렇게 붙긴 하는데 이게 항상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숙이면 무릎이 자꾸 내려가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요 부분에다가 제가 딩브랩을좀 붙여볼까 지금 그래서 고무판을 좀 샀어요 일단 아무 종이나 가져와서 재단할 곳의 위치를 좀 재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한이 정도의 재단 각이 나왔는데, 이거보다 아마 조금 작게 해야지 싶습니다. 아, 자, 요렇게. 뭐 완전 정교하진 않아요. 저도 초보잖아. 요 모양대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잘랐습니다. 짠. 나오긴 하는 건가? 보이니 보이나안 보이는데, 일단 잘러 거의 보이지도 않지만, 일단 자릅니다. 아, 이것만 자르면 되는데... 자자자자... 그럼 보이십니까? 엄청 대충 했죠? 엄청 삐뚤빼뚤한데 일단 한개더 만들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야겠죠? 아 몰라 그 대충 잘라 아 오른쪽 왼쪽 요거를 이제 조금만 더 정교하게 잘라볼게요 아이 삐뚤빼뚤한 거 싫은데 제 손재주가 좀 없어서 계속 삐뚤빼뚤하게 되네요 여러분 과일 처음 깎아볼 때 있죠? 막 깎다가 가, 껍질을 깎다가 깎다가 조금 더 깎고 조금 더 깎고 하다가 이제 과일 뭐, 막상 이제 먹을 알맹이는 조금만 해지는 거야. 지금 제가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그 조금씩 자르고 자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새 위쪽 어, 보면은 엄청 많아요. 고무 조그만한 것들이. 얼추 이제 모양이 좀 나옵니다. 좌우 한 짝씩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울퉁불퉁합니다. 요거를 이제 밖에 나가서 가해 부분에 사포질을 조금 해주도록 할게요. 요놈을. 쳐줄 건데. 쳐고 오오오! 오우! 아, 장난 아닌데? 나머지 부분을 잘라내겠습니다. 오, 쉬. 짠. 자, 전단을 끝내 왔습니다. 이거 때문에. 대고생했네 진짜 때이이야완벽합이다 이거 때문 아, 이거 이되거든요 근데 이제여기에이가붙였에니까 때 이렇게 딱 아, 눌리면 팔을 하고, 이야, 끝내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니그립패드 자가다이가 끝났습니다 제가 절대 손재주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한다는 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저처럼 애매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다이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예 그냥 다른 니그립을 사기 싫고 새로 자기가 만든 니그립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절대 어려운 작업 아니고 그냥 펜으로 그냥 쓱쓱 그냥 따라 긋고 그대로 자르기만 하고 그냥 붙이면 됩니다. 저도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라 더 자세하게는 설명 못 드리겠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설명란에 구매 좌표랑 어떻게 재단했는지 좀 간단하게 써놓을 테니까 보고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뭐 아무쪼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